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워커가 많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광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들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필요 없는 거좀다 꺼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끕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실리콘들 너무 많죠? 그래, 얘 꺼도 되겠다. 자, 이렇게 끄고, 단돼 있나요? 단대는 자원들이 많긴 한데, 이쪽은 좀 건설을 우선적으로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긴 합시다. 여긴 해야 돼. 자, 이렇게, 이렇게 내비두고, 다른 데 꺼야 될 될거자물물 물 다른 데 캐고 있나요? 캐고 있죠 그럼 얘는 내비둘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확장을 할 건데 그, 그 주변에다가 이제 워커 허브하고 발전소밖에 안 세울 거예요 다 부족할 때마다 건설하는 식으로 좀 바꿔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4,400개 이거 엄청 많죠 자얘 내비두고 얘를 끌게요 아, 이런 식으로 필요없는 동선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돼요. 제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왔어요. 카본은 좀 애매해요. 카본은 좀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어디보자. 아, 이거는 내비둬야겠죠. 우리 철을 찾아야 돼요, 철. 이제 앞으로 철을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좀 고민해 봅시다. 자, 그리고 팩토리 한번 체크해볼게요. 아니, 마이너를 확인해봐가지고 꺼있는 게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찾아... 그거 확인해봅시다. 너몇개 남았니? 656개? 음... 너는? 3000. 얘 꺼야 돼. 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알루미늄 여기 얘네들 다 끌게요. 실리콘도 자 이렇게 보는게 낫겠다. 자아이론마인은 하나밖에 없, 아니 두개밖에 없는데 이건 신경 써야 되는게 맞고 자 알루미늄 마인, 카본 마인 카본 마인도 두개정도 쓰니까 내비두고 자 케미컬 마인, 지금 쓸데없이 많죠? 이거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하고 아이런마인은 내비두고 실리콘 내비두고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한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런 것 같아 선택과 집중 난 이렇게만 진행을 할게요 자속 돌립시다 그러면 옮기는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질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엔지니어링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팩토리 레벨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자원을 캐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아무튼 얘들이좀 많아지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속도만 올리면 돼요. 자 바로바로 바로 생산이 되죠. 보기 좋아요 이런 거. We have We are making great progress. 음 그래 그래 그건 알고 있어 좀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기 좋은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쪽도 확장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 왜 발전소가 없을까요 아 윈드팜이 있구나 그리고 이쪽은 그래요 드론하이브가 있으니까 여기도 발전소를 짓긴 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선순위 올리고 대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나가야 되니까 허브를 늘릴게요 허브 중요하죠. 이렇게 하고 허브 여기도 필요하죠. 노파워라니 실망인데 이렇게는 어때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확장이 가능하겠죠 물론 공격당하면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음 점점 검사할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광산 하나 가지고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방 건설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느라 얘들이 그냥 시간 날리는 것보다 나, 훨씬 나아질 거예요. 문제는 지금 철이 많이 부족해요. 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아, 이거 만들었고. 자, 팩토리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팩토리 생산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러면서 저희는 그 철광상만 좀잘 찾으면 될것 같아요. 좀만 힘내보고 그 다음에 이쪽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냅시다. 힘내야 돼요. 여기 위에 만들고 있니?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우선순위 올려놨으니까 금방 올거예요 여기도 꺼야되나? 꺼야될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어? 하나 부셔졌어요. 아 만들어주시지? 만들어주실 수 있겠죠? 카 만드는 데 어디일까요? 여기죠. 자, 빨리 재료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유리 공장이 없어요. 큰일 났어. 어, 이러면 머리 아프죠? 유리 공장 어디 갔죠? 일단은 이쪽에다 지울게요. 자, 이거 먼저 지읍시다. 이게 급해요. 이러면 워커를 못 만들잖아요. 그쵸? 워커 계속 수명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유리를... 구해서 새로운 워크를 만들 수 있죠. 자 좀만 버텨봅시다. 그리고 철 스틸 팩토리 있죠. 강철 팩토리. 그것도 한두개 정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철이 많이 사용되는 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경 씁시다.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것. 자 배달 하나만 오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우선 순위 올립시다. 급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워커 만듭시다. 어 워퍼서 만들어 줬네요. 행복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기 여기도 지워주면 되겠다. 그 유리가 없어서 이쪽은 배달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철도 부족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강철 팩토리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물론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겠지만 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이쪽에 다 지을게요. 자, 얘들은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잡았죠? 아, 아니구나. 아, 여기는 좀문제인데 야 이쪽으로 올줄 누가 알겠어요 일단 이쪽은 파괴된다 치고 여기는 막아야 돼요 오케이 정리됐고 야, 여기만 복구합시다 윈도판 먼저 복구할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저쪽에 드론 하이브 먼저 지어야 될것 같죠 이거 위험합니다 아 이거 하나만 전, 전달 전더되면 되는데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것도 우선순위 올리고 이제 철이 부족해서 생산속도가 많이 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는 제가 일부러 끈거 맞죠? 오케이 어 이거는 그래요 없앱시다 이제 자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야돼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 워터 지금 워터가 건설중이구나 그럼 얘를 끄고 얘 끄고 얘를 킬게요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해야 돼. 자, 이것도 복구해 줍시다. 뭐 합니까? 지금 복구해 줘야지. 아, 철이 철이 부족해요. 큰일 났어. 하, 철은 많이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늘철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죠. 그리고 우리 중목.. 그 중고 핵무기까지 빨리 도달해야 되는데 이것 좀 중요한데 빨리 철을 발견해야 돼자 그래서 스캔을 하나만 더 지읍시다 스캔을 하나만 더 지을게요 이쪽 라인에다 지을게요 여기 있으면 보호 받겠죠? 봤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뭐 이쪽 메인 턴스만 지어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일단 여기다가 지워놓을게요. 자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여기 먼저 여기 먼저. 자, 이런 거는 빨리 없애줄게요. 헷갈리니까. 정리해야 되고. 네,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실리콘이 몇 개인지 볼게요, 또. 아니, 케미컬이죠, 이 부분은. 자, 봅시다. 케미컬 다 꺼져있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순차, 그 순차대로, 어, 채굴을 할게요. 오케이 okay, 좋아요. 잠깐만 그거 말고 그어음 아이론 마인 아씨 이거 빨리 복구 시켜야겠다. 이거 먼저 복구 시킵시다. 지금 아이론이 많이 부족하죠. 자 이거 먼저 합시다. 자 배송이 빠른 편입니다. 다행이에요. 오케이 두개 끝. 좋아요 업그레이드. 자 빨리빨리 네, 할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합시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지금 필요 없으니까 끄고 드론하이브하고 솔라팜만 지을게요. 그쵸 이렇게 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그때그때 지우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여기는 전기가 필요하겠다. 솔라판 만들게요.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음, 일단은, 어, 유지보스 지원 받을 수 있는 데가 이쪽이죠. researching u p g r a d 일단, 이쪽에다 지울게요 어, 그래, 그래. 아니, 뭐야.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됐잖아. 그러니까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이것도 우선순위 올릴게요. 우리 좀 허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드론이 천개 천개나 되네요 그런데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야 돼요 일단 저희도 무장을 좀더 해가지고 방어를더 완벽하게 했다 쟤들도 더세질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감안을 해야 될것같아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끝 좋아요 이제 완벽하죠 그리고 여기 하이브 생겼고 그래, 이쪽도 정리하면 되겠다 배터리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건 끄고 이것도 배터리는 유지하고요 허브 만들고 야 이게 있었구나 이건 제 실수죠 일단 그래도 진행합시다 자 이쪽에 물까지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이게 뭐죠? 실리콘이죠? 실리콘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 에이 너네는 뭐 이제 금방 잡으니까 자 정리됐고 이쪽도 정리했고 여기 아 또야? 니가 잡아야 돼아 또야? 이 자식들 아 진짜 여기도 문제요. 안되겠어. 이거 아...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픈다. 이거 드론 하이브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아. 다, 다, 다시 복구시킵시다.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여기 있는 거 복구시킬게요. 아씨... 화가 나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문제 이거 이 가운데에 또 방어가 안됐다고 바로 뚫리는거 봐봐요. 머리 아프죠. 하이브 만듭시다. 만들어야 돼. 자, 회복됐고 여기도 이제 정리가 되면 돼요. 아직 자원들이 바닥나진 않았죠. 다행이죠. 나중에 팩토리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광산도 좀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그러면 좀더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이런 거 있죠. 자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킬까? 근데 지금 자원이 모자란데 자 이거 완성됐죠? 그러면 하이브 먼저 만들게요. 아, 허브 먼저 복구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쪽에 있는 거 진행하고. 자, 이어버린 허브 빨리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거 여기 먼저 만들고 자, 허브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운송이 좀 많이 늘어나죠.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거. 나중에 연구원들 좀 받아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아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편하게 살라 그랬는데 쉽지가 않죠 자다 도착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우선순위 다시 이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웃음> 그쵸. <웃음> 이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자, 재료 몇개 남았습니까? 이것도 복구시키고 싶은데 나중에 할게요 자 여기가 빨리 가동이 돼야 뭐 드론을 봤던가 하지 그치? 이거 내비두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우선순위로 올립시다 아 그래 스캐너 먼저 하고 어 그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오자 그냥 만약에 내비해서 이쪽도 길을 없게도 할게요 이렇게 하는게 낫겠죠 얘들은 일반 건물이니까 연결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고. 자, 드론도 생기고 있죠? 기다리면 돼요. 자, 여기는 도로 업그레이드 됐고 자 바로 갖다줘 이제 좋아요 그 다음 이쪽 차례죠 잠깐만 여기 왜 전기가 없지 어 그러면 윈도팜 하나 더 줘야 될것 같은데 메인터넌스 존 만들고 있죠? 이거 조치 취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면 상황 봐가지고 이쪽에다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죠? 하... 거리 한다요 아... 이거를 그냥 안에다 지을까요? 기다립시다. 이거 일단 완성돼야지. 이렇게 놓고 이제 아래를 한번 볼게요.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 전기 없다고 뜨고 파워 자 파워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할게요. 됐어. 자 재료 몇개안 남았어요. 좀만 힘내면 돼. 그렇고 그 다음에 잠깐 농장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일단 이쪽에다 지시다야 거리가 안닿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철이.. 있... 아철 아니구나. 뭐야 이거 왜 이쪽에서 와. 한번 볼게요. 백백 백. 이거 한번 봐야 돼. 백 봐야, 봐야 될것 같아. 안돼안 돼, 안 돼. 가지 마. 얘들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그쵸? 애들이 많이 오고 있어. 일단 어떻게 맞긴 했는데 부서진 데가 있어. 이런 거 보고 시키고 워커브죠. 이거 또 만들어야죠. 얘들이 워커브만 부시는구만, 이거 나빴네, 이거. 다시 복구합시다. 나 허브를 말, 그,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 자, 안개치 올라가고 있죠? 다시 회복됐어요. 잠깐만. 왜 폴리곤이 부족할까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폴리곤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 어... 음... 폴리곤이 설마... 생산한데 지금... 원천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봐야 돼요. 저 어찌 됐건 이거 먼저 만들어주자. 하나만 더 가져오면 돼. 그리고 바로 건설하면 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드론 하이브도 가동하고 이쪽에다가 방어 시설만 지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많이 힘들었죠? 아니면 이렇게 짓던가 이렇게 짓는게 맞는 것 같아. 자, 여기다 지을게요 됐어. 자, 이것도 선성신 올리고 다른 걸 합시다. 이제 아래로 가면 돼요. 이제 쭉쭉 나갑시다. 아, 팩토리 업그레이드 시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금방 될 거예요. 아니면 마인도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그러니까 잔여 수량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이것도 체크해봐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쌓여있죠? 이런 건 업그레이드 시켜봤자, 아니, 업그레이드가 돼있구나. 이런 거좀 많이 신경 써야돼. 자, 바로 드론 생겼구요. 오케이. 자, 됐나요? p r i o r 뭐지? 이미 많터진 거잖아. 자, 그럼 나갑시다. 하아... 나가야 돼요. 일단 드론 하이브를 만들게요. 일 이쪽에다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솔라팜을 하나 만들게요. 허브를 지어야겠다. 자, 허브 그 다음에 솔라팜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쭉쭉쭉 갑시다자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팩토리 업그레이드 되면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잠깐 이건 한번 봅시다 업그레이드 시킨데 시키는데... 스피드가 많이 올라가네 이것도 해 두면 좋겠다 그 전에 방어에 좀 신경 쓸게요 그리고,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그, 이 야, 있죠? 폴리곤?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호잇! 어? 업그레이드 된 거니?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 폴리곤이 아니라 폴리머스였죠. 자, 업그레이드 버튼. 업그레이드 버튼 있었는데 그래요 여기 있었구나 이거 너무하네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자 이런 가져온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좀 기다릴게요 그전에 확인합시다 이제 자원들 몇개 남았지 자 너는 몇개 남았니? 200개 남았고 카본 너는 1100개 남았고 케미컬 넌몇개 남았니? 1500개 남았고 아이론마인두개 있죠? 얘는 곧 죽을 거고 마지막 하나 1109개 하, 우리 살아남을, 살아남으려면 아이론마인이 필요해요 야, 머리 아프죠? 한번 힘내볼게요. 자, 업그레이딩. 어, 여기는 있 자원들 다 어디 갔어요? 뭐예요? 아, 하고 있다. 오케이, 됐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철을 좀 신경쓰면 될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전자부품 많죠? 전자부품 많기 때문에 잠깐 끌게요.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강철, 강철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 아이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금방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자원도 금방 가져오죠?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폴리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폴리머 공장도 좀 신경 쓸게요. 이쪽에 약간 좀 비어있는데 여기 원래 드론 하이브 있지 않았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여기다가 하나 지읍시다자 이렇게 지을게요자 우선순위 올리고 그리고 너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합시다. 자 쭉쭉 잘나가고 있죠? 좀만 버틸게요. 그리고 또 자원체크를 합시다. 물 얼마 남았니? 1 6 7 7개나 남았죠? 별일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확인해보죠. 자 알루미늄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케미컬이죠? 케미컬 많으니까 별 문제없고 오케이 좋아 자 빨리빨리 만들어 주렴 시간이 없다 우리 그리고 그 워커 공장이나 이런 것도 없게드 시킬게요 만약에 대비해서 왜냐면 빠른 리커버리가 필요하니까 이런거 중요해요. 오케이 좋고 그리고 그 폴리머 공장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더 지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갔니? 팩토리 가가지고 폴리머 팩토리 있죠? 자 비어있는 공간에다 하나씩 지워줄게요. 도움이 될거야. 이렇게 지어줄게요. 자 우선순위 올리고 지어질 때 바로 2 레벨이 되기 때문에 어 별일 없을거예요 뭐야 여기도 있었잖아. 그럼 이거 없애야겠다. 얘를 없게도 시켜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합시다. 아, 이거 막아야 돼요. 일단 속도 올립시다.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볼게요. 자, 잘 막고 있고, 잘 막고 있고, 잘 막고 있고, 잘 막고 있고. 너무 많이 왔죠, 얘네들? 오케이. 아. 야, 이쪽도 잘 막았어요. 너희들 잘 버텼고, 우리는 갈길 가야 됩니다. 자 이쪽에 유보 센터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계속 확장을 할게요. 자, 허브를 연결합시다. 이렇게 하고 하나 더줄수 있나? 어디 보자. 파워. 배터리? 말고. 솔라팜. 정령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하이브 하나 지어야겠죠. 자, 만약에 대비해서 여기다 지을게요. 얘도 유지보수 범위에 적용받아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쪽 라인 있죠? 길 업데이드 할게요. 어디까지 연결하는게 좋을까? 여기하고 연결합시다. 꽤괜찮을거예 자, 자원 또 체크합시다. 알루미늄 몇개 남았니? 145개? 거의 죽을 때 됐죠. 그 다음에 카본 1147개 얘는 1500개 아이론은 하나는 죽었을 것 같은데 27개 실리콘 945개 워터 1648개 오케이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음식점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업그레이드 합시다. 갑자기 케미컬이 부족해진 것 같다. 음, 제가 줄여놨으니까 뭐 그러겠죠. 이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 자, 좀만 버텨볼게요. 자, 드론 2레벨 됐고. 그 다음에 뭘 해야될까? 더 빠르게 조치를 해볼까요? 이거 이거 연구합시다. 자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이제 하이프도 어깨를 시킬게요. 어깨를 시켜야겠죠? 자, 방어를 좀더 빡세게 할 필요가 있어. 야 자원을 쑥쑥 가지고 끌어모으는군요. 아 멋지네요. 자, 스캔, 아직까지 3% 밖에 안 됐어요. <웃음> 아, 참, 오래 걸리죠? 자, 괜찮은 자원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원이 나와야 돼요. 특히나 아이론 같은 거. 자, 업그레이드 시작합니다. 어, 됐네요. 총몇 마리 보유 가능하니? 이것도 궁금하죠? 그리고 드론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야 되니까 드론 팩토리가 있어요. 이하 있죠?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뭐야 이거? 너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자, 쭉쭉 나갑시다. 쭉쭉 나가고 허브 더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시켜놓을게요. 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웃음> 아, 쉽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효율을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좀 운영이 되게끔 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뚫고 전투가 될 때쯤에 이 행복이가 행복이죠 이거 이쪽에 있는 게 행복이죠 이거 행복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에 이거 가지고 뭔가 진전이 있다면 행복하지 행복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서 연구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그런 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